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분자 영양학의 챕터 4, 식이 지방의 대사와 결국에는 이 지방산이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산 중에서도 이 닭가불포화 지방산이 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중추신경계, 망막 심혈관계, 간, 면역계, 골격근, 다세포 이와 같이 아주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간에서 이 탄수화물로부터 지방 합성이 되고 VLDL 합성 분비 물론 지방산산화, 코레스테롤 대사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면역계에서도 T세포 활성화와 염증 반응에 그 다음에 골격근에서도 인슐린 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아이코사노이드의 생성과 사이토카인 생성, 세포 성장 및 분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세포 기능에 있어 이 닭가 불포화 지방산이 앞쪽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자, 이 지방산이 세포막의 부성 뿐만 아니라 대사의 신호전달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결국에는 전사인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지방산이 직접적으로 전사인자에 영향도 미칩니다 그리고 나서 DNA 정보에서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와 같이 생체의 어떤 대사나 세포 성장분화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이 지방이 어떻게 대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장자에서 흡수된 자 우리 지방이 어디로 림프 흉관을 통해서 혈관 간으로 자 이렇게 움직여졌어 각각의 소화 흡수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우리가 자이 표에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의 머릿 속에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이로 섭취한 지방이 어디에 이렇게 세포 속으로 세포막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와 같은 자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핵의 핵 속에 영향을 미쳐서 이 전사인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 유전자 발현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이 내용을 다시 한번더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이 지방에 특히 큰 그룹을 나, 나누었을 때 이와 같이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포화지방산은 당연히 이중결합을 불포화결합을 갖지 않는 지방산이고 그 산화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녹는점은 높을 수 밖에 뿐입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녹는점은 낮습니다 자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을 크게 또두 두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불포화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을 한개 가지고 있는 지방산을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걸 다카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카 불포화 지방산에서도 크게 나눠서 NO3 지방산 다시 말해서 매칠기 CH3 부터 해서, CH2, CH2, 자, 이렇게 나갈 때, 며칠기 탄소가 1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때,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자, 이중결합이 세 번째, 네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NO3, 옛날부터 소온 이름은 오메가 3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코사 펜타노익 애시드 EPA 도코사헥사노익 애시드 자, 이두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다음 n-6 지방산은 며칠기로부터 여섯 번째에 여섯 번째에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자,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자, 리노레산, 리노레산, 그다음 뭐 감마리노렌산, 뭐 아라키돈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n6 지방산입니다. n6 지방산. 자, n3 지방산, n6, 그다음 N9 지방산도 존재를 하겠죠 369 369자369 369. 세포 내에 지방산이 유전자에 어떻게 발현을 일으키느냐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는 핵수용체 형태로 자, 지방산과 전사인자의 직접 결합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합니다. 자,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N 터미널과 C 터미널 했을 때, 자, 이쪽이 DNA 바인딩 도메인이, 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힌지 리전이 있고, 그 다음,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 자, 이런 두, 이 부분으로,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자 발현에 발현에 필요한 그다음 지방산과 전산자의 직접적인 결합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합니다. 자, 특히 여기에 리간드와 PPAR 결합해서 활성형 PPAR 알파가 되고 이것이 RXR과 같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전사에, 자, 전사 일어날 수 있는 이 활성을 부여를 합니다. 자, 지방산 전사 인자에 직접적인 결합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경우, 근육에 대해서, 자, PPAR이 미치는 영향, 자, PPAR 알파가 간과 PPAR 감마가 간에 미치는 영향 자 지질합성저장이라든지 지방산산화 영향 근육에서 지방산산화의 영향 PPAR 델타는 이와 같이 지방산산화를 일으키는 영역 근육과 지방조직에 이와 같이 영향을 서로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방산과 전사 인자의 직접 결합에 의해 가지고 여전자 발현이 일어나는 자 불포화 대, 대체로 NO3 불포화 지방산 대사와 핵 수용체 리간더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시기로 지방산 자 자 이렇게 이것이 지금 EPA 아이코사펜타노에 계시다그 다음 자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에, 자 시기로 흡수한 자, 이 탄소 18개 불포화결합 3개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EPA, DHA,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복합지질에 의해서 영향을, PPAR, 알파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산 전사인자의 직접적 결합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간에서 리브 X 리셉터 표적 대상 유전자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표적 대사 유전자가 역할이 단접을 생성한다든지, 코레스테롤 역수송체, 혈장 단백질, 지질 합성 대사에 그 다음 에 지방산 및 포도당 흡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다 이렇게 간세포에서의 담즙에 영향을 미치는 자이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사인자에 미치는 지방산의 이제 간접적인 영향으로 자 이와 같이 핵의 지방합성 유전자 전사를, 자, 이와 같이, 폭파가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에, 이 srebp1c를 조절해서 분해로, 분해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이와 같이 핵의 지방 합성 유전자 전사를 증가시켜 주는 이와 같은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존재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산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양하게 미치고 있다. 자, 그중에서도 전사 인자에 미치는데 이 미치는 지방산의 간접 효과로서 여기에 보시면은 nf 카파 B, nf 카파 b 의 영향을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예,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 사이토카인 입니다 자 그다음 사이크로펜타논 프로스타글란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P50, P65에 의해서 자 영향을, 핵 속에 영향을 미쳐서 전사인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산이, 우리가 먹은 식이 지방이 크게 미치는 영향을 이와 같이 PPAR 알파베타 감마, 뭐, n f 카파 b 나 COX나 LOX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포막과 지질 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 성장과 분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대사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지방이 단순히 우리가 먹은 어떤 지방 에너지원으로서의 지방 역할만이 아니고 지금 은 굉장히 많은 생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염증반응에 세포막 지질 구성에 그것이 또 세포의 성장 분화에 대사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식이지방을 우리가 결코 유전자 발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점을 간과해서는 되지 않겠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우리가 최신 논문은 찾아서 최, 최근에 연구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지방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